그런데 레오나트에는 무슨 일로 오셨나요? 아, 아크를 찾고 계시다고요? 신기하네요. 다들 아크를 전설로만 생각하는데 실은 저도 아크를 찾아 술래 중입니다 이 마을에 아크의 비밀이 담긴 석판이 있다고 해서 가보는 중이었거든요 잘됐네요, 저와 함께 가시죠 자, 마을에 거의 다 <웃음> 잡으세요! 바루트님! 예상 밖의 전개로 또 보게 될 거야 사제라겐 지독한 모습이죠? 전 대론입니다 악마와 인간 사이에서 태어난 빛과 어둠이 함께 할수 있는 길은 없는 걸까요? 아, 실리아님! 저는 아만이라고 합니다 조금 긁힌 것 뿐이야 조금만 참으세요 대단한 걸. 다행히 상처가 깊지 않았어요. 지금부터 대관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영웅 루테란의 후손인 실리안 왕자를 주신 루페온의 이름 아래 루테란의 왕으로 선포합니다. 대자의 검도 빛내지 못하는 녀석이 왕의 자질이라. 척지에널방다니 <놀라> 이런... <놀라> 지금 내가 있어야 할 것이다, 저것이 신을 능멸한 자 도망칠 수 없다. 순순히 빛의 구원을 받아들여라. 아 어, 아닙니다. 우린 사교도가 아니에요. 제 말을 들어주세요. 이분들은 집행하라. 멈추십시오. 아만 사제 돌아가라고 했을 텐데 그분들은 사교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신의 뜻을 실현할 뿐이다. 솔라스님. 심판하라! 이들은 죄가 없습니다. 제발! 죄 없는 자는 살아남을 것이다 아, 아파요 사장님 아만 아만사제, 선택받은 신의 권속이 더러운 자들에게 신경 쓸 필요 없다 아만사제를 세이크리아로 데려가라 Sous la s o n i v e a 만배 n 위험합니다. 세이크리아의 사제들이... 무고한 사람들을 죽인 건가? 뭔가... 이유가 있었겠지 돌아가자, 아 u 신들은저 알지 못합니다. 에겐마의 피가 흐지만 한쪽자리 악마치곤 제법이 고 o u 사 e n o 사람들을 돕고 싶습니다. 악마의 o 보장하고 인간인 척하는 위선자 o t 앞으로도 계속 인간인 척하더니 결국 급할 때 악마의 힘 u 가 e not sure 지 않구나. u n 달라요.